왔습니까,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스카이워즈! 다들 아는 게임이시죠? 하늘섬에서 상대를 잡아서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도보기는 과연 1등을 할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렛츠고! 가자! 됐자! 후아! 후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길래게, 길래게, 길래게, 장, 장, 장, 야, 야, 장, 장, 장, 야, 야, 야. 장, 장, 하나, 장, 후차, 절로 따라가, 따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눈 뜨이 맛을 야, 야, 봐야 야, 야, 정신 야. 차리는 눈 빼기.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여기 청동검 있다. 자, 청동검이 아, 아, 아, 우리 팀 어디 갔지? 죽었구나. 자자, 바로 가자. 야, 야, 야. 여기 찍었 여러분 한명 잡았어요 간간간간간간간간 돌리죠 돌리다 잡는 성공 여기 안사 거기 사 거기 사야야야야야야 아, 아, 뭐야. 이림한테 당했네, 우리. 아, 이제 네명 남았는데 죽었잖아. 아, 진짜.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팀 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건너가자, 건너가자, 건너가자, 건너가자. 자, 자, 야, 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쭉쭉쭉쭉쭉쭉쭉쭉뒤쭉쭉쭉자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 어디 도망간건너 놀라운 놀라운 놀서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자, 라건너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하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놀라운 뭔 멋져 주로 머리 머리 다사 아추 여러분 야 뚝배기 뭔 멋좃 뭔 멋좃 뭔 멋져 주로 진짜지 열애 열애 뭔 멋래 주로 야야야야 열애 열애 야야야야야야야야쯧쯧쯧쯧야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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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감고 있다 안 감고 자 자자자자자 좀 건너막다 들이 건너막다 안녕하세요 아. <몉> 아이자자자거자자자자자 <몉> 어, 억울해. 봉블럭스도 언제 죽은 거니? 자, 이번엔 전략이 있습니다. 나는 양털을 빨리 먹고 가운데 가서 아이 좋은 아이템 먹을 테니까 너도 무기 좋은 거좀 들고, 어? 룰루루루루루. 아,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아! 애차. 아, 온다, 온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룰루루루루 도망, 도망. 자, 일단은 우리는 늦은 만큼 존버를 좀 합시다. 어, 저 건너편으로 가는 되겠다. 야, 이쪽가이 아, 아, 이쪽으로 와. 차는 이제 될 겁니다. 여 여기, 여기, 여기, 죽어도 있어, 죽어도 있고. 자! 뭐였지? 자.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자! 가자. 야! 가자! 다려 <웃음> <웃음> 바보. <웃음> 그냥 떨어졌어, 바보. 우리 여섯 명 남았어. 여섯 명. 자, 천천히 천천히 돌자고. 우리 목표는 존보다. 자, 아이템 같은 거 확인해봐, 다시. 도와줘, 도와줘 도움 필이 필요하다 야, 도와줘 쭉 <목소리> 마지막 한방 기가 막혔다 진짜 아 코벅이 너무 잘했다 보셨죠 여러분 저도 어? 단몇 판만에 이렇게 1등을 했어요 어? 아이 게임 게임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니까이 코벅이가요 <웃음> 오늘은 오 어쨌든 1등한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종목에서 1등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코벅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바이휴